윤댕이 인기 먹방 채트를 한 번에 이차이차이차 2차 이이 녕하세요 여러분들의 차신새끼윤댕차 2차 2차 2차 확인해 볼까요? 2차 2차 2차 2떡2떡2떡2떡 2차 2차 2차 2그 2차 2차 2차 2차 2차 2차 2차 2 케 여기지. 있 흠, 난 핑크색 케첩만 먹는다고. 구이네 핑크 핫도그. 새우야, 새우야. 음, 아, 차렸다. 탕탕탕. 새우탕이 파리. 띵호와 띵호와 짜장면 시키신 분 어? 전. 아이쿠 실수 7위 진짜 봉 못봐 아트 정면이라도 주세요 It's gonna be a n h 살이 나의 창을 비추고 눈을 떴을 때 그대 창이 나를 과 옛날 이 <목소리> 여러분, 저는 사실 한국 사람이 아니에요. 저는 사실 피자나라 치킨공주랍니다 여봐라! 당장 피자를 데려와줘 그거 뭐 하냐! 느 소리냐고요 신라면 먹는 소리죠 4위는 파장성 신라면 매워 음. 여러분 닭이 무슨 색인지 아시나요? 음. 갈색이요? 음. 음, 음. 아니에요 닭은 노란색이죠 노란 동작 반반이 선이 굉장한 1위 후보들만 남았는데요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던 그런 먹방이 안 나왔다면 지금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1위 후보 지금 공개합니다 3, 2, 1. 아니? 아니? 금이다! 금이다! 금이다! 2위 황금올리브 본바 저 부자 됐어! 날개가 어디갔지? 어? 내 날개가 어디갔지? <웃음> 내 닭날개가 어디갔지? 1위! 맥도날드의 맥힌과 1,9,5 세트? 네! 치킨의 바삭한 열기가 여기까지 느껴지는데요! 여러분들의 저녁에 도움이 되길 바라면서 저는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윤댕의 입장 입장 입장 안녕 네 다음주 넥스트 컨텐츠 여러분들의 심심한 밤 야식을 책임진다 윤댕이 부릅니다 통닭수의